건물 안에, 곳에 근데 물에 젖은 건지 뭔가 축축해 뭐 피가 묻어 묻어 보이는 것도 있고 뭔가 정리정돈 서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터신이 없어요 죽은 귀신들보다 원한이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물건의 집착일 수도 있고요 그 장소에 있는 집착일 수도 있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더를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이번에 장소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요 많은 사진들 중에 굳이 고르라면 난요 뒤에.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이는 거. <웃음> 나만 볼수 있는 거. <웃음> 나 요즘 굉장히 음. 귀신을 신경하게 봐요. 나 썰아나 끌어대요. 지리산 갔다 오네. 잠깐 휴게소에서, 휴게소도 아니야. 졸음심터에서 잠깐 내렸어. 너무 졸려서. 근데 건너편 차선에, 나무들이 있었다? 살짝 놀랐잖아 체크무늬 바지 입은 남자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귀신을 굉장히 잘 봐요 무서워죽겠어왜 쳐다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보이니까 어? 너나 봤어?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 나는 너나 보여? 이런 거? 어? 너나 봤어 너 보여요 이런 거 근데 무섭긴 하죠 음치만 곳에 막 몰려 있다고 했잖아요? 오픈돼 있잖아요 네.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건물 안에, 곳에 근데 물에 젖은 건지 뭔가 축축해 물에 젖은 귀신들도 있고 뭐가 이렇게 좀 질질 흘리는 것그니 그러니까 질질 뭐, 뭐 이게 피가 묻어, 묻어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사람들의 기운과 사람들이 거기 잠시 잠깐 뭐 사용을 하든 이게 사람 기운이 들락날락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주든 잡신이든 그 터신이든 뭔가 정리정돈 서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터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허주 잡신들이 날개치고 활개치고 다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자기 공간에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침입을 했잖아 그들 입장에선 귀신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신분를 건드렸다 좀 불편하게 했다 그러면 어떤 게 표적을 주거나 표시를 내죠. 특히 박물관, 극장, 이런 쇼핑몰, 예식장, 장례식장, 장례장은 분명히 당연히 있고 병원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는. 그런데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가 있다는 걸 표시를 내는 거거든요. 영적인 기운들 좀잘 타는 사람들 있잖아. 요 일반 사람들도 기운이 세하다, 뭐 쌈을 하다.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보일 수도 있고 보여지기도 하고 해를 입는 건 아닌데 본인들이 안 보던 거 보여지니까 놀래서 어나뭐 그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지 음... 해를 입히진 않아요. 여기가 장수리 세트장이라고 해서 촬영 장소예요. 근데 그 건물 외에 그 둘러싸고 있던 산 산맥 주변 뒤쪽 뒤쪽이 약간의 묘지가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뭐 그, 그걸로 그 인해서 뭐 그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묘지가 있다는 건 아무래도 귀신들이 왔다 갔다 왕래 하, 하고 다녀 다닌다는 길목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아프네요 거기 저희가 왜 갖고 왔냐면은 방송에서도 막 여기에서 촬영 중에 귀신이 목격됐고 막 음, 그랬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예를 들어 가수분들이 막 노래하다 녹음실에서 이런 거 목격하면은 음, 그게 노래가 잘 터진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음, 그 속설, 속설이죠 속설. 음, 그 사람 기운이지. 근데 그런 것도 속설이 고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좋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편한 것만 듣고. 물론 그 귀신이 만약에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귀신이 목격이 됐어. 근데 그 노래가 대박이 났어. 그러면 그 귀신의 도움도 있을 수 있는 거 있는 건긴 해. 촬영장에도 원래 많아요. 촬영장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가끔에 카메라나 이런데 막 찍혀서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기계적인 걸로 인해. 어 그런데 <웃음> 보이잖아. 요 그런 기운이 있어서 많은 거예요? 죽은 귀신들마다 원한이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물건의 집착일 수도 있고요 그 장소에 있는 집착일 수도 있어 보통은 귀신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시끄러운 장소, 어두워진 짐한 그런 곳 있죠 음. 그런 곳 좋아하기도 해요 거기에 만약에 진짜 귀신을 목격하고 목격담이 나오고 만약 카메라에 잡혔어 영화나 뭐 드라마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촬영했던 그거 있잖아요 귀신이 목격됐다 그거는 아무래도 흥행이 있을걸? 아, 그래요. 오히려? 어. 오히려 좋은 기운이네. 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들이 귀신이라면 무섭잖아. 두렵잖아요. 그냥 마냥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